주시오. 알림까지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골랍제문이라는 인도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날려버렸어요 저 주네요. 개시는 소리가 나네요. 우울한데, 길까지 지다니. 오늘은 음성이 없는 관계로, 골랍 자문에 대한 맛 설명을 그만. 골랍 자문에 대한 맛 설명을 <웃음> 해드릴게요. 일단 소리는 그냥 빵 먹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. 상상하면서 영상을... <웃음> 시났어요. 시나몬 같은 그런 맛이 났어요. 그런데 계속 먹으면 안녕하세요.